그래서 오류가 뜬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쿼리 1을 실행시켜 보시면 Unknown이라고 뜹니다. 이거는 필드명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확인을 계속 눌러서 들어와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요금을 보시면 초과시간이 필드명인데 대괄호가 아니라 가로를 해놨습니다. 이러면 인식을 못하는 거죠. 초과시간이 필드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시간 앞뒤로 필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초과시간 곱하기 초과시간당 요금 뒤에 가로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사용시간 곱하기 시간당 보너스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청구금액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과 시간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확인 지금 전화요금과 청구금액이 뜨지를 않습니다. 이제 전화요금을 보면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초과시간. 이제 초과시간이 여기에 기존 값에 초과시간이라는 필드가 없습니다. 근데 초과시간을 쓰니까 초과시간을 못 찾아서 오류가 뜨는 거죠. 초과시간은 시간 빼기 기본 사용 시간입니다. 이거를 넣어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